하나 둘 셋. 와. 선물이 있어. 진짜? 얘가 웬일이니? 예 하나. 어 얘가 코난이라고 듣는 거야?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카드키입니다. Today is my mom's birthday, so I'm planning to bring her to Halal restaurant to celebrate my mom's birthday, and I prepare some presents, Quran. So I'm not sure about. I hope my mom like the present. <instruction> 네, 일단 케이크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카페 오카 케이크 샀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또 일하고 하느라고 계속 엄마랑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생일을 같이 계속 못 보냈는데 근데 진짜 이번 기회에 딱 같이 있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네요 <웃음> 가서 할랄 레스토랑 가서 맛있게 반복도록, 반복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웃음> 같이 케이크랑 그리고 비장에 선물 있습니다. Stories of people who have chosen Islam 그리고 <웃음> this is my present for my mom today. I'm not sure how will she react. <웃음> 지하철 타고 갈 겁니다. My mom and my grandmother, lovely mom and daughter. <웃음> t o k y 놓쳤어. k y o Tokyo, Tokyo. Tokyo, Tokyo. t o k y 니 Tokyo. Tokyo. Tokyo. Tokyo. Tokyo. t o k 습니다 o k y 다 Tokyo. Tokyo. <목소리도> 맛있어. 맛있는데? <목소리도> 근데 저는 이게 터키에서 대표적인 음식이야. 응. 음. 해박 피자 샐러드. 내가 음, 그래. 터키에서 진짜 많이 맛있게 <목소리도> 먹었던 음식. 터키에서 한달 있다 왔어. 한달이다 왔어, 터키에서. 그럼 터키도 이렇게 밥을 먹는구나. 그 응. 터키도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밥 많이 먹어 어, 밥이 근데 쌀이 우리 <목소리도>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목소리도> 한번 먹어볼까? 특히 본소에서도 이런 분위기야. 이게 조명도 반짝반짝하고 타일도 약간 이런 멋있는 문양이고 그러니까 조명하고 타일이 너무 이쁘다. 아, 커피 조명이 진짜 예뻐. 어. 나랑 우리 재현이랑 보컬 그러니까 셋이 밥 먹은 적이 있어. 처음에는 한 없어. 번도 한 번도 없어. 없어. 아, 한 응.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맛있어. 맛은 딱 다행이다. 죽기 전에 한번 더랑. 아이아아 그런 날에 멋있어. 할머니는 응. 요즘에 이명 이명 문에 엄청. 야, 이명은 요즘에 할머니가 아이돌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트롯트 아이돌. 네. 그렇게 <목소리> 좋아요? 아유, 나 미쳐가지고. <웃음> 미쳐? 내가 죽으면 이제 엄마가 돈 모여 놓은 게 없잖아. 엄마 좀 시키라고. 엄마 불쌍한 사람이라고. 아빠. 엄마, 좋아. 엄마 해라, 저. <웃음> 그래. 아이, 뭐 그런 소리를 해. 어디 아파요, 할머니? 말안 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 내가 이 타이밍에서 선물 있어. 엄마 생일 케이크. 그래서 이거 아주 늘고 다아 엄마 <웃음> 생일 아직 멀었는데. 우리 양력이잖 엄마 어떻게 하나. 벌써부터 힘 자르고 크네. 할게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예. 이제 부르면 되는 거지? 네. 건강하고 오래. 엄마 그래. 같이 불어. 음. 하나, 둘, 셋. 와우. 좋아, 좋아. 생일 축하요고마 내가 선물 있어 진짜? 얘가 웬일이니? 아, 얘가 응. 아, 막 쿠란 이라고들는거 아니야? 나중에 제는 이제 쿠란인데 그, 그, 이거 그냥 한번 시간 날때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이랑 되게 비슷하고 그렇겠지 나 이런 거는 잘안들어본 단어가 생겨한게많 근데 보다 보면 더 좋아 이게 또 내가 엄마가 내종교를또 이해를 해주고 존중을 해주니까 그 네, 그리고 바이올인데 아, 거기 다이어리 안에 다이어리 내가 탄성들은현지를 어, 쓴다니까. <웃음> 현지는 제가 지금 나중에 읽어. 나중 읽어야지. 나 눈물 응. 나서 지금 안돼. 나 나중에. 응. 응. 그리고 이것도 응. 그냥 뭐가 뭐뭐 사람들의 이야기. 어, 와. 재밌어요. 응. 영국 사람 또 미국 사람 나라 각지별로 있네. 내가 나중에 제대로 선물 하 사줄게 아니 직아 이정도면 훌륭하지 뭐더희다 그게 <목소리> 하나 있잖아 선물은 뭐 좋은거 사줄 생각하지 말고 너잘살는거에 선물이 있어 그래 그럼 생일스타일 얘는 은내엄 훌륭하지? 아 훌륭하지 그래. 얼마나 힘드냐 저기 애들도 저기 형도 아, 형도 그렇게 힘들게 남았고 아들 둘에다가 침틀라스도 저기... 같이 아, 순환이 남았잖아 힘들지 27년이 힘들게 살았잖아 알지 않 말이야, 저기... 아우, 나 준환이는 진짜 생각만 해도 좀... 끊... 아 소름이 돋아. 네. 준환이, 에는준하이는 네. 내가 눈물이 날서하면 안돼 너무 불쌍한 뭔가... 네. 가 보고 싶은... 아니, 내... 내 키를... 제 아. 요새 손을 짝박이... 큰일... 얘는 큰일이꼭한 번씩 더하 진짜... 제일 큰일 낼 때... 대학 갈때한 번... 뒷머나... 어, 오늘 어땠나요? 아... 엄마가... 터키 식당에... 처음 해봤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조명하고 타일하고 이런 거 너무 이쁘고 어, 음식도 맛있고 재한이랑 같이 밥 먹으러 나오니까 좋았어. 좋아. 네. 음, 고마워. 음. 소확행. 알지? 오케이. 소확행. <웃음> 응. 내가 이남 먹도록 터키시탕 처음 와봤어. 손자 덕분에. 근데 음식도 너무 맛있고 할머니 입에 딱 맞는다. 반갑습니다. 음. 우리 손자 덕분에 너무 너무 고마워 맛있게 잘 먹었어 너주가 좋아요? 이명이 좋아요.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아니 우리 너무 가 <손주가> 최고지 고민한다면 무어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엄마 생일 축하해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그동안 생일 많이 못 챙긴 것 같아 저 미안해 아들 둘이랑 딸 하나 이쁘게 잘 키우는 거참 힘들었을 텐데 고생이 참 많았어 아들이 또 종교까지 갑자기 바꾸고 많이 놀라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잘 존중해주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요즘 애들 가르치느라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엄마가 오히려 일하면서 더 밝아진 것 같아서 나는 기분이 너무 좋다 다시 태어나도 엄마들로 태어날게 세상에서 엄마를 가장 사랑하는. Thank you.